소스목록을 쓰면 디스플레이 캡처즉 화면을 내가 녹화를 하겠다는 의미에요 디스플레이 캡처가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하면은 요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딱 나오고요 나오고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대부분은 그냥 자기 화면이 쭈루룩 하고 이상하게 생기게쫙 모이는 화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저처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제가 안 나오는 화면,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데스크탑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고요. 노트북에서만 거의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결이 가능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요. 자, 확인하시고, 자, X 눌러서 나가볼게요. 이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이세 가지 방법으로 100%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음, 화면이, 화면이 나오는 분들 있죠? 화면이 나오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오는 분들만 지금 따 하시는 안 나오는 분들만. 자, 보세요. 첫 번째. 화면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클릭하면요 이렇게 중간에 엔비디아 저판이라는 게나오 엔비디아 저판 혹시나 엔비디아 저판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 단계도 건너뛰셔야 돼요 이 단계도 건너뛰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저판을 딱 가게 되면요 왼쪽에 설정해서3 D 설정 관리라고 3 D 설정 관리 3 D 설정 관리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전역 설정 프로그램 설정이라 나와요 프로그램 설정을 가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 오픈 브로스트 소프트웨어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세팅된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를 통합 그래픽 통합 그래픽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 되, 되세요. 근데 요걸딱 클릭했는데 OBS가 안 보여.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OBS가 보일 거예요. OBS가. 그런 다음에 통합 그래픽으로 바꾸시고 적용 버튼을 딱 누르고 엑스 누르고 나간 다음에 다시 OBS를 실행해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도 안 나와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자, 이렇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종료하신 다음에 또바탕 화면에서 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하어요 디스플레이 설정. 자, 이걸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은요.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 아래로 쭉 내리면 그래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픽 설정. 그래픽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어 기본 설정을 설정할 앱 선택 그래서 여기 찾아 보기란 버튼 보이나요 여러분 네, 찾아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요 클릭하게 되면 C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이제 프로그램 파일스 C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보일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스 X86은 아니에요 여러분 X86이 아니라 프로그램 파일스에서 더블클릭 들어가면 여기에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OBS 스튜디오 여기를 더블클릭 들어가면 빈이라고 하는 폴더, 있어 빈. 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따닥 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64비트라고 나오죠. 그죠? 64비트를 따닥 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OBS64라고 딱 나옵니다. 이제 OBS 프로 실행파일이에 실행파일. 얘를 따닥 하고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OBS가 딴냐고 나오죠. 나와, 짠하고 나와요.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옵션을 클릭하면 시스템 기본값, 절전, 고성능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서 세 번째 절전. 이걸 선택하면 절전 절전. 이걸 선택하고 저장 이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X를 누르고 나가잖아요 x 를 실행하면 이제 화면이 쭈루룩 하고 보입니다 거의 99%는 요 단계까지 하면은 다 되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탐색기 노란색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에요 내 PC가 있어요 보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라고 있어요 관리 보이세요? 관리 들어가면요. 자. 그러면, 들어가면 장치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 이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두개 있죠. 두 개에서 엔비디아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사유, 어, 사용, 안함으로 바꿔놓고, 오베스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왜냐하면, 세 번째 끈은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단계까지 안 가고 두 번째 단계까지만 딱 하시면은 거의 99% 해결되니까 그 단계까지 하시고 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러시면 요, 요 부분 어 사용 안 함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 하면 이 OBS를 실행하면은 웬만하면 은화면이쭈르륵 하고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단계까지 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